안녕하세요 토마스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간혹 공룡 같은 것은 존재도 안 했다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화석 자체가 시멘트로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화석을 직접 발굴하고 탐사를 다녀보았던 저로서는 이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러한 화석들 특히 고대시대에 살던 생물들의 화석을 보며 주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떠올렸지만 이런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쉽게 화석을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석을 접하지 못하시거나 공룡이라는 고생물에 크게 관심을 주지 않으셨을 분들이 가지셨을 만한 오해들을 잠시 풀어보려 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에서 3장 강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처 나누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지난 영상을 요약하며 그때는 말씀 못 드렸던 내용을 다시 삽입하고 수정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천지창조의 하루의 개념은 우리가 아는 24시간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를 바탕으로 천년이거나 그보다 훨씬 긴 세월을 의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근거는 비단 베드로 후서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시편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밤의 한순간은 영어로 워치인데 이는 마태복음 14장 25절에도 등장하죠. 바로 밤 4경에 야슈아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 밤을 4경으로 구분하였는데 1경은, 그러니까 1워치는 약 3시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천년이 죽게는 하루 정도가 아니라 3시간이거나 그보다 더 짧은 순간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며 천지창조의 하루는 약 8천년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첫째 날에는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으며 이 시기는 지질학적으로 명왕누대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이 하늘 위와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며 심지어는 미드라시내에서도 갈리는데 지난 시간에는 궁창 위에 물이라는 미드라시 기록을 제외한 또 다른 미드라시의 기록인 바로 하늘 위의 물은 후에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가 되어 다시 땅에 내려오고 땅의 물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즉 물의 순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대륙이 탄생했는데 이는 지질학적으로 시생누대로 보이며 식물의 탄생은 식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식물 그 자체의 기원이 되는 시아노박테리아, 곰팡이류, 조류 등의 생물들과 고대인들이 식물들로 여겨왔던 산호와 해면동물들로 추정되기에 이 식물이 창조된 것은 원생누대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넷째 날에는 계절들이 생겨났는데 실제 해양생물의 출현 이전부터 빙하기의 흔적 등 어느 정도 계절의 증거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지질학적으로 발견되었기에 다섯째 날 이전부터 계절이 존재했던 것은 과학적으로 부합하죠 자 다섯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레이기의 동물율법 등을 고려해 어류와 갑각류를 포함한 여러 수생생물들 개구리와 도롱뇽 그리고 악어와 같은 반수생생물들 쥐를 포함한 설치류와 도마뱀과 기어다니는 뱀을 비롯한 여러 파충류, 그리고 기어다니는 여러 곤충들, 날개 달린 짐승으로 새와 잉룡, 그리고 곤충들이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70인역 버전의 창세기에 물들은 기는 짐승들이 밖으로 나오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드리자면, 이 말씀은 미드라시에도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창세기 1장 20절은 파충류로 해석할 경우 헬라어를 바탕으로 바로 척추 동물의 육상 진출로 해석이 가능하며 기는 짐승으로 해석할 경우 이 척추 동물의 육상 진출과 그 이전에 이미 일어난 기는 짐승에 포함되는 절지 동물의 육상 진출로도 둘다로 해석이 가능해지는데요. 물들은 생명이 있는 기능 짐승은 밖으로 나오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에 이미 생물들이 존재했으며 이 말씀 뒤에 나는 짐승이 창조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기능 짐승이 등장한 후에 날 짐승이 등장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실제 지질학적 순서에 부합하는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물고기의 탄생 이후 양서류가 습지를 통해 육지로 진출하고 후에 날짐승에 포함되는 잠자리와 같은 곤충들과 일반적인 파충류와 날개가 달린 잉용들을 비롯해 공룡이 등장하며 이 공룡들 중에 조류의 이미지에 맞는 생물이 들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피차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저를 진화론자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유신진화론자가 아니며 단지 이 다섯째 날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이러한 순서대로 다양하게 창조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면 이 지질학적 연대기로 보자면 다섯째 날의 생물의 등장시기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먼저 캄브리아기에는 절지동물과 엽족동물, 연체동물 등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등장했으며 오로도비스기에는 완종류, 두종류, 극피동물, 바다정갈류나 코노돈트와 같은 초기 어류 등이 등장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실루리아기에는 턱이 있는 물고기들이 등장했으며 절지동물이 동물 최초로 육상진출을 했으며 후에 대봉기는 상어류와 갑주어류, 경골어류가 출현했으며 양서류가 등장함으로 척추동물이 최초로 육상진출을 했습니다. 페름기에는 파충류들이 가장 번성한 시기였고 이렇게 고생대의 마지막 시대가 끝이 난 뒤의 시대이자 중생대의 시작인 트라이아스기에는 공룡들이 등장하여 번성했으며 인룡과 해양파충류, 그리고 최초의 포유류이자 율법상 기는 짐승에 포함되는 쥐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쥐라기에는 공룡들의 최대 번성기가 시작되었고 날수 있는 최초의 공룡이 등장했죠 마침내 중생대의 끝인 백악기에는 부리를 가지고 손 대신 날개가 있는 공룡들이 등장했으며 날수 있는 공룡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새들의 등장이죠 자 그런데 아니 공룡같이 거대한 생물은 땅의 짐승이 아니냐 여섯째 날에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늘을 날아야 할 새에게 땅에 번성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공룡은 지배파충류이며 새는 공룡의 한 종류이자 지배파충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는 꼭 새처럼 생긴 공룡들을 의미한다고 보기보다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육상생물인 다른 공룡들을 즉 거대한 용강류나 다양한 공룡들을 의미했을 것으로 보이죠 정리해보자면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는 말씀을 통해 지상의 공룡들이 번성한 최대 전성기를 그러니까 중생대를 의미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몇 분들께서는 반드시 고래가 다섯째 날에 창조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창세기 1장 21절의 큰 물고기라는 단어를 인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한 지질학적 연대기,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많은 학자들의 반증과 논쟁의 결론으로,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확립된 이 연대기가 거짓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는 탄니님, 용, 뱀 또는 악어와 같은 파충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의미를 보자면 이는 바다의 용들을 의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용들은 생물학적으로는 해양파충류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죠. 즉 고래는 꼭 다섯째 날에 창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질학적 연대기로 이렇게 공룡시대 이후에 포유류의 시대인 신생대가 열린 것처럼 창세기에서도 다섯째 날 다음인 여섯째 날에 동물들, 즉 포유류들을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 쥐같이 기어다니는 작은 짐승이 창조된 반면 여섯째 날에는 메머드, 검치호랑이, 동굴사자 등 거대한 포유류들과 고래, 듀공, 매너티와 물개 같은 해양 포유류들도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섯째 날에 이미 기는 짐승들을 창조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도 땅에 기는 짐승들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날에 한 영역의 생물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같은 영역에 속한 생물들을 더 발전시키시고 새로 창조하셨을 가능성 또한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짐승인 고래도 다섯째 날이 아닌 여섯째 날에 창조된 것으로 보이죠. 여기까지 이제 오시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시간상 못 다루었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서야 기어다니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70인력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뱀은 이미 기어다니는 짐승으로 다섯째 날부터 존재했습니다. 실제 지질학적으로도 다섯째 날에 해당하는 중생대부터 뱀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이 뱀의 정체에 대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예뱀의 정체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에덴의 뱀, 예뱀은 나하시라고 불립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지만 이단어에 모음을 추가하여 명사를 만든다면 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의 나하시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뱀을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설도 있죠. 그런데 이 단어의 자음은 속임수의 어근이 되는 단어를 형성하며 이 단어를 속이는 자 또는 계시자, 신성한 존재를 의미하도록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 형용사의 어근으로서 이 단어는 명사를 나타낼 수 있으며 빛나는 자를 의미하도록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민수기 21장 9절, 신명기 8장 9절, 여우수와 6장 19절과 22장 8절, 사사기 16장 21절, 사무엘상 17장 5절, 사무엘하 8장 10절에서는 노세 빛남을 표현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뜻 때문에 ISV 번역본 성경에서는 나하씨를 뱀이 아닌 빛나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여러가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헤이서 박사의 경우 창세기 3장의 나하시는 이세 가지 뜻을 모두 의미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한마디로 뱀이면서 신성한 존재이며 빛나는 자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서 주로 신성한 존재들을 나하시라는 어근의 단어를 이용하여 빛나는 광채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요. 다니엘 10장 6절에서는 나하시가 어근인 단어를 이용하여 주의 빛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네코시에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1장 7절에서 역시 나하시가 어근인 단어인 네코셰트를 주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캐루윈 천사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봐도 나하시를 신성한 존재, 즉 천사 중 하나로 봐도 무리는 없는 듯 합니다만, 뱀 형태의 천사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바로 세라핀 계급의 천사들입니다.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이 세라핀 계급의 천사는 사라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이집트에서 뱀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뜻은 불타는 또는 빛나는 뱀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기원전 8세기경의 남유다 인장 유물들에서도 세라핌 천사를 뱀으로 묘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아시가 빛나면서 신성한 뱀을 의미한다면 은 사라프는 그러니까 세라핌은 의미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나아시가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다고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생물로 생각하지만 영어로 볼 경우 more crafty than any beast of the field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땅의 어떠한 동물들보다도 간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아시가 반드시 땅의 동물이라고 볼 수는 없죠. 7십인 영에서도 "wiser than all the wild animals that were upon the earth that the Lord God made" 이기에 땅의 짐승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대 중동에는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든 구분된 영역들을 하나로 묶어 신의 영역으로 간주했습니다. 또 고대 중동의 사관을 보여주는 전도서에서는 사람을 한 짐승의 종류로 분류했기에 생명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인간이든 천사든 짐승으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뱀의 형상을 한 세라핀 계급의 천사로 보는 견해에는 그렇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타락한 세라핌 천사가 에덴의 옛뱀이었다고 가정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배로 기원다닌다는 창세기 3장의 저주는 무엇일까요? 자 이집트 제5에서 유광조 사이의 시기에 기록된 종교 문헌인 피라미드 텍스트에서는 파라오의 사후 여정에 대해 서술합니다. 여기서 파라오의 여정을 막는 명계의 뱀의 형상을 한 마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막기 위한 주문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으로 뱀에게 기라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도 뱀에게 내려진 저주인 배로 기어다닌다와 동일하죠 영어로 볼 경우 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고학적 기록을 바탕으로 뱀이 다리를 잃는다는 표현보다는 공격하려고 독사들이 고개를 치켜세우는 자세에서 고개를 숙이는 복종하는 그런 유순한 자세를 하라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흙을 먹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해석을 제외하고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요. 일단 피라미드 텍스트에서는 스피트 윈드 더스트즉 뱀을 흙으로 먼지로 내쫓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후세계의 뱀을 향한 저주인데 흙으로 내쫓는다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집트는 아니지만 고대 수메르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사후세계를 흙의 집, 먼지의 집으로 묘사합니다. 성경에서는 욥기 17장 16절에서도 사세색인 수오를 흙의 장소, 먼지의 장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흙을 먹는다는 저주는 흙을 먹는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지옥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견해는 에덴의 뱀을 무엇으로 보는 견해일까요? 바로 타락한 세라핌 천사로 추정되는 사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생기죠. 분명히 사탄으로 본다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3장의 의미를 고고학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사탄은 선악과 사건 직후에 지옥에 갇혀야 하겠죠. 하지만 창세기 3장은 성취될 예언이지 바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와가 바로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거의 5천년 뒤에서 그녀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등장한 것처럼 이 선악과 직후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향해 죽서하신 말씀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취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사탄을 향한 예언처럼 그러니까 사탄이 결국 후에는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처럼 창세기 3장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시록에서도 사탄을 마지막 때가 끝난 뒤이자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지옥인 무적행에 가둔다고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인 이사야서 65장에 나아씨가 흙을 먹는다고 언급된 것을 바탕으로 사탄이 지옥으로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가 끝나고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인 즉 천년이 찬뒤 풀려나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10절에 의하면 사탄이 풀려난 이후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해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잡혀 무적행에 던져지고 영원히 풀려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과 관련된 이사야 65장의 예언은 모든 생물들이 서로 헤아진 않지만 옛뱀 즉 사탄은 흙을 먹는다 즉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못 나온다는 뜻이 더욱 타당해 보입니다. 또이사에서 14장 19절에서는 사탄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는 중 그가 결국에는 발밑에 밟힌 시체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도 뱀의 씨는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밟혀 머리가 뭉개질 것이라는 예언이 있죠. 더군다나 시0편 92편에서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발로 짓밟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베드로 전서에서 사탄을 우는 사자로 비유한 것을 바탕으로 여기서 사자와 독사, 용은 모두 한 인물,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탄이 결국 발로 짓밟힌다는 내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에덴의 뱀은 물질계가 아닌 영계의 존재인 타락한 세라핌 천사인 사탄으로 보는 주장도 꽤나 설득력이 있죠.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외경인 바룩 제3서에서는 사탄이 선악과를 심었으며 이로 인해 주께서 진노하사 그와 그의 나무를 저주하시고 아담으로 그 나무를 건들지 못하게 하셨으나 사탄은 이 때문에 이 나무를 통해 아담을 속이기를 열망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뱀에 대한 오해도 풀어보았으니 이제 다시 천지창조로 돌아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멸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이전에 생물들을 많이 멸종시키시고 다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멸망이 사실인지 어떻게 아느냐, 고생물학 자체가 거짓인데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 하느냐, 라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까봐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답해드리자면, 먼저 고생물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화론이다, 하면서 폄하하고 무가치하다고 하는데 이 고생물학의 창시자는 프랑스의 박물학자이자 동물학자인 조르주 퀴비에로 그는 독실한 개신교도였으며 파리 성서협회의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반면에 진화론을 제시한 라마르크는 카톨릭의 일파인 예수의 신도로 원래 사제가 되려 하였죠. 그렇기에 고생물학을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든지 진화론과 사탄의 학문이라고 폄하하는 것 세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질학적으로 검증된 멸망들인데요. 정확히는 대멸종들이죠. 앞서 언급한 고생물학의 아버지이자 개신교도였던 퀴비에는 이러한 대절멸들을 천변지이설즉 격변설로 설명했습니다. 이 설은 퀴비에 의해 주장된 설로서 화석에서 발견되는 생물들과 현재 살아있는 생물들의 차이는 지구상에서 대격변이 몇 차례 일어났었고 그때마다 대부분의 생물이 멸종되고 잔존한 일부 생물들에서 새로운 생물이 나타난 것 때문이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그는 이 설에 따라 라마르크 등의 진화론에 반대하여 종불변설을 옹호하며 성서적인 발상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변 지인은 신의 손에 의해 일어난 것이고 노아의 홍수가 그 최후의 것, 즉 마지막 멸망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의 후계자, 특히 루이 아가씨는 천변지를 대규모적이고 전세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존 생물들의 전멸과 재창조가 반복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설을 만든 퀴비에가 사실은 성서적인 발상을 지키기 위하고 진화론을 반대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했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물들을 멸종시켰었다면은 을 인간 창조 이전에 멸종을 시켰었다면, 인간은 공룡과 공존한 것이 아니게 되는데 어떡할까요? 자, 꼭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의 공룡이 인간과 공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공룡과 새들은 모두 지배파충류이며, 새들은 많고 많은 공룡의 한 종류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새라고 부르는 이 공룡들 중 살아남은 종류가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우리는 공룡과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보았었던 공룡과 인간이 공존한 것의 증거라는 것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룡과 인간의 공존을 증명한다는 증거들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카의 돌은 농부들이 기존의 유물들을 보고 따라 그리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이 유물들의 대부분 공룡들이 꼬리를 땅으로 끌고 가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 공룡들은 꼬리를 치켜들고 있었으며 또수강류 공룡들은 깃털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물들에선 깃털 없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었죠. 그리고 아칸바로 공룡 토우의 경우 연대 측정 결과 1939년에 만들어진 것이 밝혀졌으며 이것이 조작된 유물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공룡과 인간의 공존을 증명한다는 근거들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자면 수억 년전 철제 망치는 망치의 몸통 부분인 나무가 화석이 아니라 썩지도 않은 나무였으며 만약 화석화가 되었다면 주철 부분에서 철이 96.6% 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수억 년 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백악기 시대의 손가락 화석은 관절의 흔적이 없었으며 백악기 시대에 살던 튜브형 바다생물의 화석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백악기 시대의 소나석은 백악기에 살던 해양 거북이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손가락 마디 개수부터 손톱 정확히는 그러니까 앞발톱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억 년전 기계 부품 화석은 라우드논 팔로스 레귤라리스라는 학명도 있는 멀쩡한 바다나리류의 화석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일본에서 발견된 수장용 시체는 돌목상어의 시체가 부패되어 수장룡과 비슷해 보이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또 타프롬 사원의 공룡 암각화인데요. 이 사원의 한 구역에는 원숭이, 새, 소, 사슴 등 다양한 동물들이 암각화로 남겨져 있는데 이중한 특이한 암각화는 그 모습으로 인해 공룡의 것이라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실제 스테고사우로스라는 공룡과는 신체적으로 매우 다르며 골판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다른 암각화에서도 발견이 가능한데 이는 나무니과 수프를 표현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자세히 암각화를 살펴보면 해당 부분이 동물의 뒤에 그려졌기에 동물의 몸과 구분되며 동물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캄보디아의 다른 불교사원에서도 아시아코뿔소가 조작된 것이 흔히 발견된다는 것과 해당 동물의 신체 구조나 외형이 아시아코뿔소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당 동물의 정체는 아시아코뿔소임이 거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민도로 물소로 보는 견해도 꽤나 지지를 받고 있죠. 또 블랙드래곤 캐니언의 인용 벽화가 있는데요. 이 벽화는 유타저에 살던 프리몬트 원주민들이 남긴 벽화에 20세기경에 누군가가 분필로 낙서해서 만들어졌음이 엑스레이 분석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는 사람과 여러 동물들을 그린 벽화였죠. 었 이와 비슷하게 카치나 브리지의 공룡 벽화도 실은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으로 공룡 모양으로 보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백악기 사람 손자국 화석은 백악기 지층에서 출토된 것도 아니었으며 삼엽충을 밟은 발자국 화석은 실제 발자국이 형성될 때 발이 땅에 주는 압력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지질학적 현상일 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공룡 발자국은 CT 스캔 결과 공룡 발자국은 진짜이나 사람 발자국은 조각한 것임이 밝혀졌으며 석탄기 발자국은 실제 자국이 아니라 손으로 그린 것이고 고생대 발자국은 진품이 아니라는 것 또한 밝혀졌죠 또 다른 사람 발자국 화석의 경우 발가락이 세개뿐이라는 그러한 사실과 함께 공유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뭐 이밖에도 시간관계로 포함시키지는 못하였지만 익룡 발자국의 경우 일부 창조론자들에 의해 사람의 발자국으로 혼동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탄기 철제 냄비의 경우 출토 기록조차 없으며 이를 공개한 창조과학자인 칼퍼도 원래 어디서 출토되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웹사이트에서 이 쇠냄비의 복제품을 팔고 있죠. 자또 공룡한테 먹히는 사람 화석, 오냐테인 화석이 있는데요. 이는 NMSR, The New Mexicans for Science and Reason 이란 단체에서 그들의 웹사이트에 만우절 기념으로 1999년에 올렸던 사진으로 사진 자체가 합성이었습니다. 사실 워낙 유명한 인터넷 사기극이었죠. 또한 말라카이트맨의 경우 백악기 지층과 관련이 없으며 과학적인 분석으로는 뼈가 화석화되지도 않았고 현대인의 뼈로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매장한 것이었음이 밝혀졌죠. 그리고 백악기 지층에서 발견되었다는 사람 이빨 형태의 화석은 물고기 이의 이빨 화석으로 혹시나 밑 지 못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실제 자연계에 있는 물고기 중 사람과 유사한 치아를 가진 종들이 꽤 있으며 오늘날의 파쿠라는 물고기도 사람과 사람의 이빨과 똑같은 형태의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에서 콜라겐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콜라겐이 긴 시간 동안 부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철 덕분이었습니다. 시간상 짧게 넘어갈 테니 제가 여기저기 링크로 들어가서 아티클을 읽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일부 사람들이 공룡을 고아먹는다 라는 설이 있는데요 그 공룡 화석을 그러니까 뼈를 고아먹는다 로 해석을 하는데 자 반드시 뼈를 먹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석은 뼈가 있던 곳에 뼈가 완전히 썩어 없어지고 그 사이로 스며든 퇴적물이 암석화된 것이죠 그저 돌덩이를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을 먹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상한 일일까요? 건강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날의 3세기 국가의 소외된 계층은 식량난으로 진흙쿠키를 먹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흙을 즐겨 먹거나 방송을 위해 흙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중국에는 일부 존재하기에 그렇기에 반드시 그 사람들이 공룡 화석을 먹는다고 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죠. 또 명나라는 과거에 세종에게 공룡 화석을 용의 뼈라 보냈고 그것을 세종은 약재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몸에 암석이 쌓여 세종의 사망 요인 중 하나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공룡 화석을 먹은 것이 뼈를 먹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했던 말씀과 설교들을 모두 반박하는 꽤나 터무니없는 음모론이 있는데요 루마니아 스핑크스입니다 자, 2003년 루마니아 정부 요원인 세자르 브라드는 자신을 프리메이슨의 고위급 멤버인 이탈리아 귀족이라고 소개하는 마시니와 만났고 루마니아의 이 스핑크스 아래의 외계인들의 비밀기지를 탐사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내부에는 에너지장이 있었고 여러 방들이 있었고 여러 과학에 관한 자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인체에 대한 설명부터 외계인들에 대한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역사와 그 기원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홀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인류 역사가 90% 정도 날조되었고 오히려 신화와 전설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모두 진실이었으며 성서에 등장하는 홍수나 인류 최초의 문명에 관한 장면들을 보았는데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된 것이 아니고 아틀란티스 같은 고대 대륙이 존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윈의 진화론과 그리 고고학적 고 이론들은 과학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에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자, 결론적으로 일단 세자르라는 분께서는 학자들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학계를 무시하고 수많은 학자들의 노력을 아무튼 자신이 봤으니 그게 맞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덮어버렸으니 말이죠. 고고학자들의 수백 년의 검증과 연구를 모두 무시하고 신화가 다 사실이라고 하는데 모든 신화가 사실이었을 수는 없습니다. 신화는 고대인들이 자연현상과 역사를 후대에 설명하기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왕권이 바뀌거나 특정 국가가 통치함에 따라 어느 정도 수정되었고 다른 나라의 신화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더 발전시키며 서로 공유해야 했으니까 어떻게... 어느 것이 항상 다 맞다라고 모든 것이 맞다라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자리의 말처럼 고고학적 이론들이 모두 틀리면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거짓이 될 텐데 그럼에도 이 자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믿어서는 안될 말이지만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카톨릭이나 유대교인이더라도 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온 우주의 지적 생명체는 인간뿐이나 그리고 실제 과학적으로도 인간뿐인데 이 이상한 분께서는 루마니아 외계인 기지가 외계인의 존재를 증명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도 안 되는 설을 주장하는데요. 다른 행성이라니 참 저의 니비루 고대 문명 외계인을 반박하는 여러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외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조잡하고 허무맹랑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했다. 제가 여기서는 미처 적지 못했지만 그러한 증언까지 하였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 외계인이 우리를 창조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존재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합니까? 그리고 또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멸종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분이 생각하는 공룡은 굉장히 거대한 공룡들이고 우리가 앞서 나눈 작은 공룡들, 새들은 아닌가 봅니다. 이분은 어떻게든 공룡과 인간이 공존하고 외계인이 실존하고 신이 아니라 외계인을, 외계인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정말 조잡한 음모론을 믿고 싶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틀란티스는 제가 지난 시간에 바다에 가라앉은 대륙이 아니라 미케네 문명에 압도되어버린 민호한 문명이라는 것을 여러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핑크스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으로 정면에서 보게 되면 그저 바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핑크스로 보이게 된것 또한 파라돌레이아 현상, 우리의 뇌가 비슷한 사물을 보고 혼동하는 것인데 그러한 현상의 결과물이란 것 뿐이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이 음모론을 굳이 다룰 필요는 없었으나 혹시나 이것을 정말 믿으시거나 아니면 이걸 근거로 반박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잠깐 나눈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아틀란티스를 무슨 근거로 민호아 문명으로 보냐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즉 기원전 3300년대에 있었던 홍수 이후에 기원전 2000년대쯤에 등장한 이민호아 문명으로 보냐고 의문점을 제기할 분들을 위해 제가 과거 영상에서 사용한 슬라이드들인데요. 저는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지만 성도분들은 원하신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화면의 내용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배에목과 리어야단을 정말 많은 분들이 공룡으로 알고 있으신데요. 정말 공룡일까요? 네, 이 배에목과 리어야단을 공룡으로 주장하게 될 경우 바, 부, 반드시 공룡과 인간이 성경적으로 공존했을 텐데 이들이 정말 공룡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증거들을 나누며 이렇게 심지어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적어도 공룡과 인간의 시대가 어느 정도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에못과 리와야단이 공룡이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일단 베에못과 리와야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바로 이들을 동물들로 보는 견해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베에못스라는 단어는 하마를 뜻하는 고대 이집트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이 설에 따르면 베에못스의 정체는 하마가 됩니다. 뭐 꼬리가 백향목 같지 않게 부정적으로 이 견해를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백향목 같다는 표현은 성경에서도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그의 힘이나 왕권을 향해서도 쓰였기에 반드시 크기라기보다는 길이나 그런 것보다는 힘과 같은 것을 표현했을 것일 가능성도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하마로만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사시대부터 인간은 생활권이 거의 겹치지 않는 다른 거대, 포유류보다 소와 같이 이렇게 생활권이 매우 많이 겹치고 심지어 가축으로도 많이 이용됐던 이 소의 크기와 생명력의 경외를 가지고 신성시하기 시작했으며 유대교가 번성한 지역인 레반트 지역에서는 소 신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었던 것을 고려하여 소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베에못이 히브리어로 짐승의 복수형이기에 꽤큰 규모의 소떼 그 자체로 보기도 합니다. 뭐 종합적으로는 베에못을 하마 또는 소나 솥대로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리어야단의 경우 이 생물의 압도적인 크기에 견줄만한 생물은 악어보다는 고래로 보이며 불을 뿜는다는 묘사는 물을 뿜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당시의 청동기 사회로는 사냥하기 꽤나 힘든 생물이었으며 긴 신체로 용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더군다나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리비아탄으로 읽으며 고래설을 지지해 고래를 의미하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배에못을소대나 리오야단을 고래같이 이렇게 동물로 보는 견해를 제외하더라도 또 다른 해석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들을 영적 존재, 정확히는 천사들보다 상위나 아니면 비슷한 동격의 존재로 보는 견해인데요. 유대인들의 전승인 미드라시에서는 마지막 대회가 끝이 나고 주께서 악인들을 심판한 뒤 의인들을 위한 잔치를 여실 때 천사들을 불러 리오야단과 싸우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싸워도 상처 하나 못 입혔으며 도리어 두려워 도망쳤다고 하죠. 그래서 리오야단은 배의 목과 결투를 벌여 둘다 죽게 되고 의인들의 식사 요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리오야단과 배의 목은 천사들보다 상위의 영적 존재일 수도 있으나 욥기의 70인력 버전 40장에서는 배의 못은 천사들이 가지고 노는 동물이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여 천사들과 동등하거나 또는 보다 하위 영적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개혁개정에서는 오직 배의 못을 창조한 창조주만이 그의 검을 가지고 그 생물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며 70인력과 개혁개정 모두 배의 못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 그러니까 천사와 인간을 포함해서 가장 으뜸인 생물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제 타시나에서 보여지는 뱀과 신의 대결 구도 등을 바탕으로 보면 리와야단은 신적 존재에 필적하는 존재로 물질계의 생물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죠. 또에녹길서에서 이러한 배의 목과 리와야단 두 개수가 원래 하나였으나 분리되었다는 것을 통해 이두 개수가 이렇게 서로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타시나에서 리와야단이 신적 존재이면서 외경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성경의 다른 버전에서도 천사급의 존재인 베에못들을 서로 둘이 어느 정도 동등한 관계였음을 알 수가 있죠. 에노길서를 통해서 말입니다. 두 개수가 분리가 되었으니 말이죠. 이렇게 앞서 나온 내, 내용들을 모두 요약하자면 베에못과 리와야단이 동물이었던 영적 존재이든 공룡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존재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여러 의문점들도 풀렸으니 이제 공룡에 대한, 그 공룡이란 존재에 대한 오해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앞서한 이야기들을 통해 공룡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존재했고 하나님이 이들을 멸종시키신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이들은 정말 한때 지구위를 누볐던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공룡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공룡들의 경우 는 덩치가 커서 비행할 수가 없고 티라노사우루스는 앞다리가 짧고 머리가 크고 뚱뚱해서 무게중심이 쏠리니까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며 초식공룡은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기니까 앞다리로 무게중심이 쏠려 무리가 가니까 생존을 할수 없고 스피노사우루스같이 등에 척추가 큰 공룡은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긴데다가 척추가 너무 커서 척추의 무리가가 생존이 불가능하다느니 바다에 사는 공룡은 몸이 너무 커서 빠른 수영이 불가능하게 사냥을 못해서 생존할 수 없어 등 굉장히 근거 없는 낭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낭설들을 차례로 반박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들이 실존했음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이제부터 나올 분류법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개골에 구멍이 없는 무궁류에는 초기 파충류가 구멍이 두개인 이궁류에는 현존하는 파충류들이 포함되는 인용류 그리고 악어나잉용 그리고 공룡과 새가 포함되는 지배 파충류 즉 조룡류가 속합니다. 그리고 구멍이 한개 단궁류의 경우에는 포유류가 포함이 되죠. 마지막으로는 그러니까 측면에 구멍이 있는 측궁류에는 어룡과 수작룡을 포함한 해양파충류가 속합니다. 자, 이제 측극류인 해양파충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단순히 덩치가 크다고 해서 해양파충류의 모든 해양파충류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해양파충류는 크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작 40cm 정도의 종류부터 21m까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다면 크기가 작은 이 파충류들도 수영을 잘 못하거나 사냥을 못해 생존이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설령 크더라도 문제는 안 됩니다. 덩치가 크다고 해서 사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대형 해양 파충류들이 오늘날의 대왕고래보다도 작으며 대체로 범고래만한 크기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해양파충류인 샤스타사우루스는 2 1 m 지만 이보다 큰2 0 m 가 넘는 최대 크기가 2 4 m 인 향고래는 이빨고래류로 해양파충류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무서운 속력으로 심해에서 대왕오징어와 어류들을 사냥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크기가 큰 고래는 반드시 크릴새우만을 걸러먹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수염고래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을 자연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식을 초월합니다. 일반적인 수염고래보다 훨씬 크고 해양파충류인 모사사우루스보다 이빨마저 더 날카롭고 큰 향고래가 자연에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 해양파충류와 비교하자면 이 향고래가 더 이상하고 믿기 힘든 생물인데 이렇게 오늘날에도 포획이 되죠. 우리 눈앞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럼 이 해양파충류의 신체 구조를 바탕으로 이들이 정말 바다에 잘 살았는지, 사냥을 잘했는지, 적응을 잘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가장 유명한 해양파충류의 어룡인데요. 이들의 크기는 매우 다양했는데 1.3피트, 그러니까 40cm의 카트로링쿠스부터 69피트, 21m의 샤스타사우루스 등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돌고래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몸을 가졌으며 파충류의 비늘 대신 매끄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비늘로 된 피부는 상어의 비늘과 마찬가지로 헤엄칠 때 생기는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근육질의 꼬리를 가지고 있어 물속을 빠르게 헤엄쳐 나갈 수 있었는데 현대의 바다뱀처럼 꼬리를 좌우로 흔드는 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이렇게 바다에 적합한 신체를 가진 이들의 주된 사냥 기술은 사냥감을 월등한 속도로 추격하여 잡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다른 해양 파충류들보다 상대적으로 큰 눈을 가졌었는데 일부 종은 10인치 너비의 눈을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큰 눈들은 이들로 하여금 어둡고 깊은 바다 속에서도 볼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들의 긴 주둥이는 이들의 빠른 속도와 함께 사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종류의 두 종류와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사냥 하나는 정말 잘했던 생물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장룡, 즉 장경룡이 있습니다. 이들의 목의 길이는 목이 매우 짧은 종류부터 목이 비정상적으로 긴 엘라스모사우루스 등 목의 길이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길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육지가 아니라 수중에서 생활했기에 이들에게는 절대 무리가 가지 않는 신체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목이 길이만을 가지고 모든 수장룡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렇다면 이들의 사냥 실력은 어땠을까요? 보편적으로 수장룡들은 지느러미 또한 거대해서 빠른 속력을 낼수 있었다고 합니다. 목이 긴 수장룡의 경우 길고 유연한 몸과 많은 척추를 가지고 있어 유연하고 자유롭게 엄칠수 있었습니다. 가장 목이 길고 가장 거대한 수장룡인 엘라스모사우루스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척추 동물들보다 많은 경추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큰 플레시오사우루스류 중 하나이며 목의 길이는 몸길이 반이 넘는데 목뼈의 개수만 75개나 된다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목은 매우 유연해 어떠한 방향이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이러한 긴 목은 수면에 가까이 있는 물고기나 물 위에 잠시 내려온 잉용들을 사냥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또 소화를 위해 작고 매끄러운 돌인 위석을 삼켰는데 오늘날의 일부 현대고래들과 물개들 또한 소화를 위해 동일하게 위석을 삼켰다고 하죠. 그렇게 사냥 실력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수 있으며 긴 목이 있더라도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 있었죠. 자, 조금 이야기가 길었는데 다음으로는 플리오사우루스 상과입니다 네, 이들은 좀 전에 나누었던 장경용 목에 속하는데요. 가끔 공룡 다큐멘터리를 보면 무게 200톤의 몸길이가 3 4 0 m 라는 거의 괴물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이것은 BBC 다큐멘터리에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실제 학계에서는 이렇게 크다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이 많죠. 실제로 이들은 꽤 작았습니다. 가장 크다고 잘못 알려졌던 리오플레 우르던의 경우 몸길이가 겨우 6m 정도였고 가장 큰 종이라고 밝혀진 크로노사우루스는 10m 정도로 오늘날의 범고래와 크기가 동일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거대한 머리, 짧고 두꺼운 목, 네개의 근육질 지느러미, 매끄러운 피부, 그리고 짧은 꼬리를 가졌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헤엄칠 수 있었으며 11인치나 되는 수십 개의 톱니 모양의 이빨이 늘어서 있는 거대한 턱으로 무장했었습니다. 이들은 먹이가 자신의 턱에 가까워질 때까지 추격하여 그것을 물어뜯고 옆방향으로 비트는데 이는 악어들이 먹이를 찢을 때 하는 데스롤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죠.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엄청난 사냥실력을 갖췄을 것이며 한때 바다를 호령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는 이들보다 큰 범고래나 향고래 같은 거대 이빨고래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백악기가 되자 이들을 압도하는 새로운 해양파충류의 등장으로 멸종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인용류의 한 종류인 모사사우루스과입니다. 네, 모사사우루스과는 수장용처럼측궁류가 아니라 왕도마뱀의 친척으로 뱀목이며 이궁류에 속합니다. 이들은 큰 꼬리 지느러미와 유선형의 방추형 몸을 지녔다고 하는데 새로운 화석의 발견을 통해 실제 꼬리 모양은 상어 꼬리 지느러미 모양이라는 것이 밝혀져 오늘날의 돌고래나 청새치처럼 빠른 속도로 헤엄치는 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연부조직이 보존된 표본들을 통해 오늘날의 고래와 같은 물과의 마찰을 줄여주는 매끈한 피부와 어룡과 같은 지느러미가 있는 꼬리를 지닌 동물임이 밝혀졌는데요. 물론 이들은 우리가는 영화에, 그러니까 주라기공원에 나온 것처럼 크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3에서 13미터 정도로 굳이 가장 큰 종류인 틸로사우루스를 이야기하자면 18미터 정도인데, 이는 오늘날의 이빨고래이자 가장 큰 포식자인 향고래보다는 작은 크기이죠. 크기와 어찌됐든 당시로는 가장 거대한 바다의 맹수들이었으며 사냥에 최적화된 신체를 가졌기에 기존의 해양파충류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해양파충류는 이보다 종류가 훨씬 다양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다거북이나 바다이구아나도 해양파충이죠. 하지만 오늘은 공룡으로 혼동되어 교회 내에서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해양파충류들에 대해서만 다루어 본 것이기에 다소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오해가 풀리셨길 바라며 이제 잉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룡은 앞서 보셨듯이 이공류에 속합니다. 이이공류는 일반적인 파충류인 잉룡류와 지배파충류인 조룡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지배파충류는 오늘날의 악어종류가 속한 수도스쿠스류와 인룡 공룡, 새가 속한 오르니토스쿠스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새는 공룡에 속하기 때문에 뒤에 나누겠지만 여기서 공룡과 인룡은 어떻게 구분지을까요? 바로 골반의 구멍입니다 공룡의 경우 골반의 구멍에 허벅지가 끼어지는데인룡은 골반의 구멍 대신 음푹 파인 부분이 존재하며 이곳에 허벅지 뼈가 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룡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대로 하자면 인룡은 너무 다양하니 여기서 모든 것 종류를 다 다루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인룡의 존재를 부정할 때 사용하는 근거들만을 반박하는 것으로 오늘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인룡의 비행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걸고 넘어뜨리려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룡에 대한 해부학적인 분석을 하면 해결이 되죠. 자인룡의 날개는 가장 앞부분인 전비막과 날개를 뒷다리까지 이어주는 팔비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잉룡들은 꼬리비막까지 있는데 터무니없게도 이 일부를 가지고 모든 잉룡들이 꼬리비막이 있으니 비행을 잘 못한다는 이상한 낭설이 있기는 하지만 뭐잉룡의 경우에는 대체로는 꼬리비막이 없기에 그것을 일반화하기에는 어렵죠. 있더라도 비행 정도는 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잉룡의 날개 자체가 다섯째 손가락이 태화되고 네번째 손가락이 엄청나게 늘어져서 형성된 것으로 이 네번째 손가락 하나만으로 자신의 무게를 지탱한 채 비행하는데요. 네번째 손가락이 팔과 맞먹을 수준으로 굵어진 형태이기에 강력한 비행도 문제없는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용의 손목은 익형골을 제외하면 두 개의 몸쪽 손목뼈와 네 개의 바깥쪽 손목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몸쪽 손목뼈가 하나로 합쳐져 싱카팔을 이루고 바깥쪽 손목뼈 중세 개가 합쳐져 바깥쪽 싱카팔을 이루고 하나 남은 바깥쪽 손목뼈는 중앙 손목뼈로 불리며 바깥쪽 싱카팔의 앞쪽 표면에 위치한 기흉기부와 연결이 됩니다. 중앙 송목뼈에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앞쪽 아래쪽 그리고 몸 중앙쪽에 있는데 이곳에 익형골이 연결되죠. 자 그리고 고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익룡의 주비막의 팔비막이 다리에 연결되는지 연결된다면 어느 부분에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이 있어 왔는데요. 현생 박쥐와 날다람쥐를 보면 비막의 범위는 개체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잉용들이 서로 다른 날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학계의 정설입니다. 실제로 잉용 팔다리의 비율을 보면 상당한 변이가 있으며 이것은 날개 구조가 다양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잉용이 이렇게 잘 날더라도 이 하늘을 날면서 파충류가 어떻게 추위를 견뎠을까요? 일부 잉룡들 화석에서는 몸에 피크노 섬유라고 불리는 털 같은 구조물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는데 잉룡 또한 내온성 동물이며 이 털로 체온을 붙잡았을 것이라는 학설이 2018년 이후로는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중을 날아다닐 때 풍압에 의해 체온이 손실되기 때문에 적어도 몸통에는 털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여전히 대세이죠. 그런데 비행을 위한 것이 이렇게 날개나 털만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두개골이 있죠. 두개골의 눈 앞쪽에 여러개의 구멍을 가진 거의 대부분의 집배파충류와는 달리 프테로닥틸루스류 잉룡은 전환와창과 콧구멍이 하나의 커다란 구멍으로 합쳐져 전환와비창이라고 불리는데요 하늘을 날아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두개골을 만들기 위해 이런 특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날았을까요? 신체 구조가 받쳐지더라도 나는 방법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보통 매체를 통해서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을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땅에서 뛰어 솟구쳐 오르는 도약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날개가 있는 앞다리는 매우 강력해서 이륙을 쉽게 해주었을 것이며 일단 공중에 뜨면 익룡은 최고 시속 120km에 달하는 속도로 수천 k m 씩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120km로 수천 k m 씩을 날아다녔다는 말입니다. 또 화석의 연구와 보행연구를 통해 앞다리 근육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강한 힘을 낼수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근육이 발달된 앞다리로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을 것으로 여겨지고도 있죠. 지금에 와서는 오늘날의 새와 같이 날개를 강하게 펄럭이며 날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또한 주류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거운 근육질의 몸으로 비행했을까요? 아닙니다. 근육이 있었지만 무게는 줄일 수 있었습니다. 2009년의 연구에서는 잉용의 허파 기낭 시스템과 정확하게 제어되는 골격 호흡 펌프를 가지고 있어 새와 유사하게 한 방향으로 공기가 흐르는 호흡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최소한 일부 푸테로 닥틸루스류는 피아 기낭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몸무게를 더 줄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엑스레이를 이용해 인용의 뇌가 들어있던 공간을 연구해본 결과, 람포링쿠스와아난구에라의 두개골에서는 거대한 소엽을 가지고 있었던 증거가 밝혀졌죠. 소엽을 모르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소엽은 관절, 근육, 피부 및 평형기관 등에서 오는 신호를 종합하는 뇌의 한 부분인데요. 또 소엽은 눈 근육을 조금씩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신경신호를 보내며 이 움직임을 통해 망막에맺히는 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익용의 소엽은 전체 뇌질량의 7.5%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어떤 척추동물들보다도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실제 새도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면 유난히 큰 소엽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뇌질량의 1에서 2%만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잉용 앞에서는 명암도 못 내밀 수준이죠. 잉용이 거대한 소엽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있었기에 처리해야 할 감각 정보가 더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잉용의큰 날개는 이들에게 비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몸에 안 맞을 정도로 큰 머리를 가진 인형은 무엇이냐 주장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큰 머리에 불구하고도 목뼈가 부러지지 않는 이유는 척수가 지나가는 속이 비어있는 튜브 같은 뼈 주변에 자전거 바퀴살 같은 기둥 같은 뼈가 나선형으로 배치되어 더큰 원통형 뼈를 지지하는 구조를 띄어 무게를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이 어떻게 걸었는지 의문점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큰 머리가 있는데 두 발로 걸으면 고꾸러진다고 주장하지만 을 익룡의 관골구는 약간 위쪽을 향해 있고 넙다리뼈의 머리 부분은 살짝 안쪽을 보고 있어서 반진립 자세를 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룡은 활공하는 도마뱀처럼 비행 중에는 허벅지를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전라남도 해남군 등지에서 발견된 익룡 발자국 화석 등 많은 수의 익룡 보행열에서 4개의 발가락을 가진 뒷발과 3개의 발가락을 가진 앞발자국이 모두 발견되면서 잉용은네 다리로 걸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해남 우항리에서 이렇게 잉용의 실존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남의 발자국의 주인인 해남 이크누스우항리엔시스는 가장 큰잉용중 하나로 여기 사진에 나온 아즈다라코상과의잉용들처럼큰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물의 발자국의 화석을 통해 이렇게 네 발로 걸음이 밝혀지므로 이들은 머리 크기 때문에 고꾸라졌을 리도 없고 잘 비행하며 잘 살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잉룡이 무거우니 비행을 못한다는 말을 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잉룡의 크기는 손바닥만한 개체도 있을 정도로 다양하며 가장 거대한 잉룡인 케찰코 아틀로스는 날개 길이만 11에서 12미터에 달았는데 뼈가 매우 가벼워 몸무게는 200에서 250kg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잉룡들은 비행에 최적화된 속이 빈뼈를 갖고 있기에 무게가 적게 나가죠 그렇게 잉룡이 무거우니 비행이 안된다는 말은 전혀 말이 안됩니다 자 해양파충류부터 잉룡까지 꽤나 긴 이야기를 통해서 짧게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길게라도 말씀을 드려 어느정도 오해가 풀렸을 것을 제가 바라지만 이제 공룡에 대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룡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궁류의 조룡류의 오르니토스쿠스류의 한 종류입니다. 이러한 공룡은 용반목과 조반목으로 나뉘는데 용반목은 육식공룡인 수강류와 목긴 초식공룡인 용강류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이 수강류에는 오늘날의 조류 즉 새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조반목의 경우에는 장수나목과 각각 암목으로 나뉘어지는데 장수나목은 골판과 꼬리가시가 있는 스테고사우루스가 포함되는 검룡류와 망치같은 꼬리와 갑옷같은 피부를 두른 공룡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각각화목은 뿔달린 트리케라톱스같은 공룡이 포함된 강룡류와 박치기하는 공룡인 파키케팔로사우루스가 포함되는 후두류 그리고 오리주둥이 공룡이 포함된 조각류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룡의 종류는 너무 많고 다양하니 인룡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는 다 다루지 않고 몇가지 오해들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이야기했듯이 초식공룡은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기니까 앞다리로 무게중심이 쏠려 무리가 가니까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죠 하지만 공룡 발자국을 보면 꼬리자국이 없었다는 점을 통해 수평자세로 다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모든 공룡들은 꼬리는 아주 질기고 단단한 힘줄들에 의해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몸을 수평 자세로 숙인 상태에서 다리가 무게중심을 잡아줍니다. 이러한 자세를 한 공룡은 실제로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앞다리보다 더 길고 쭉 뻗은 뒷다리를 가지게 된다는 몇 당연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절대 앞다리에는 무리가 안가며 앞다리 무리가 간다는 것은 얼토당토않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앞다리가 길면 길수록 힘들어지죠. 자,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는 앞다리가 짧고 머리 크고 뚱뚱해서 무게중심 쏠리니까 생존은 불가능하니까 존재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교회 내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의 경우 보통 걷거나 뛸 때는 팔을 움직여 상체 균형을 유지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이미 길고 딱딱한 꼬리로 무게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머리와 작은 팔은 방해 요소가 안됩니다. 오히려 긴 앞발은 무게중심을 잡는데 걸림돌이 되었기에 작은 앞발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메릴랜드 대학교의 토마스 교수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머리가 커서 앞발이 길면 길수록 본행에 방해가 되고 심하면 앞으로 고꾸라질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를 제외하더라도 아벨리사우루스, 카르노타우루스, 루곱스 등 팔이 짧은 육식공룡들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큰걸 가지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큰 머리는 장점이 없어 보이지만 이 거대한 머리는 압도적인 치약력이라는 장점을 주었고 이러한 치약력으로 티라노사우루스는 당시 생태계의 정점에 설수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단점투성이로 살기에 불리해 보이는 신체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생물로 지구 역사상 최강의 맹수가 되기에는 손색없는 신체를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티라노사우루스의 꼬리에 대해서 잠시 좀 깊게 나누도록 해볼텐데요. 2010년 알버트 대학의 대학원생인 스콧은 티라노사우루스가 강력한 꼬리 근육의 도움에 힘입어 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수강류가 현생 조류나 포유류와는 다르고 현생 파충류와 유사한 특정한 근육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꼬리뼈와 대퇴골을 연결해 주는 꼬리 대퇴골군이 티라노사우루스가 다리를 당기는데 도움을 주어 달리기 능력, 민첩성 그리고 균형감각을 향상시켜 주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수강류 공룡의 골격이 커다란 꼬리 근육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적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티라노사우루스의 꼬리 근육량이 최소 25% 이상, 많게는 45%까지 과소평가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주었죠. 네, 정확히는 꼬리 부분 근육량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 또한 연구에서 다른 세 종류의 멸종한 동물 중에서 절대량으로나 상대량으로나 가장 큰 꼬리 대퇴골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콧퍼슨스에 따르면 꼬리 근육량의 증가는 무게중심을 엉덩이가 있는 뒤쪽으로 이동시켰으며 이것은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다리 근육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시켜 전체적인 균형과 민첩성을 향상시켰으며 또 앞부분을 덜 무겁게 만들어 회전관성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는 또 꼬리의 건과 격벽이 많아 탄성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었고 이것이 이동 효율을 높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죠. 실제로 2018년 라이브 사이언스에서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마치 피겨스케이트 선수처럼 민첩한 방향 전환이 가능했다고 보도했었는데요. 체질량과 질량의 중심과 회전 관성까지 모든 부분을 분석한 결과 티라노사우루스는 동급의 체급을 지닌 그 어떤 수강류보다도 빠르게 방향전환을 할수 있었으며 짧은 몸통과 긴 엉덩이뼈에서 나오는 힘으로 자기보다 두 배나 작은 수강류들에게도 맞먹는 속도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뛰면서 회전하는 무리한 움직임을 취해도 중심을 잃지 않는 한마디로 속력과 지구력을 모두 겸비한 지구 역사상 최강의 포식자 동물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자, 티라노사우루스도 해결했겠다. 어떤 것을 더 반박해야 할까요? 바로 스피노사우루스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긴데다가 척추가 너무 커서 척추에 무리가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들은 스피노사우루스의 2020년대 복원도가 아니라 1900년대 복원도를 보고 이러한 결론을 도출한 것 같는데요. 최근에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서 이족보행을 했다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스피노사우루스는 뒷발이 앞발보다 짧으며 사족보행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자, 2014년 이브라인 박사는 고생물 학계를 뒤집는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스피노사우루스의 전신 골격을 발견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스피노사우루스의 긴 앞발과 짧은 뒷발로 미루어 보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사족보행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물론 몇 학자들은 스피노사우루스의 앞발이 다른 수강류들처럼 마주보고 있는 형태이기에 걷는 데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 이족보행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논문 저자 중한 명인 시몬 마가누코는 이를 재반박하였는데 바로 측정과 스케일링 과정에서의 오차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족보행을 지지했던 한 학자인 마크 위트는 그의 지적을 받아들여 다시 복원한 결과 이브라임 박사의 연구결과 거의 일치하는 값이 나왔고 이브라임과 다른 학자들의 논문에 나온 비율에 동의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피노사우루스가 사족보행을 했는지를 떠나서 다리와 골반 크기 비율은 이브라임 등의 논문에 나온 비율이 맞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지만 국내 아마추어 고생물 연구가들 사이에서 마치 스코티트만 앞서 스피노사우루스의 이족보행을 지지했던 학자의 교정된 다리 비율이 옳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는 오차 때문이었고 정반대였다는 것이었죠. 즉 이족보행이 아니라 사족보행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사우루스는 영화처럼 나무를 부수고 위협적이며 두 발로 뛰어다니는 맹수가 아니라 네 발로 걸어다니던 일반적인 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의 무게 때문에 무리가가 생존이 불가능해 존재할 수 없는 생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스피노사우루스는 거대한 앞발로 인해 사족보행을 했기에 이렇게 큰 신경배돌기가 있다고 해서 척추에 무리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 자체가 무지 약하기 때문에 만약 넘어지게 된다면 모두 부러질 수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던 온순한 공룡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현재 학계에서는 거의 정설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계속 스피노사우루스를 가리켜 온순한 공룡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 이들의 식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2014년 고생물학자 이브라임과 다른 학자들은 모로코 킹캠층에서 발견한 표본을 이용해 스피노사우루스의 골격을 재건한 결과 골반과 뒷다리가 다른 수광류에 비해 상당히 작은 등 반수생 생활에 적합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스피노사우루스의 화석에는 골수광이 없고 뼈의 골밀도가 높은데 이는 반수생 동물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점과 꼬리뼈들은 느슨하게 결합된 상태라 추정되어 수중활동에 유리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스피노사우루스가 반수생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점들은 스피노사우루스가 캠캠의 하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상어, 톱상어, 실러캔스페어 조기어류 등과 공존했던 어식 동물이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실제 스피노사우루스가 산출된 지층에서는 육상동물들보다 수중생물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육상동물들도 용광류와 같은 대형동물 위주였기 때문에 스피노사우루스가 육상동물을 사냥한다는 것보다는 수중동물을 사냥하는 비율이 더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2010년 프랑스 리옹대학교의 로맹 아미오와 연구팀에서는 스피노사우루스를 포함한 스피노사우루스과 공룡의 치아의 산소 동위원소 수치를 분석한 결과 현존하는 악어, 거북 등의 반수생 생물들의 산소 동위원소 수치와 유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하죠. 자 여기까지 오시면서 스피노사우루스의 등 위에 있는 저 도체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독일 로스토크대의 생물 물리학자 얀박사는 도새치처럼 도체를 빠르게 헤엄칠 때 사용하는 건 물론 큰 돛은 꼬리를 휘둘러 물고기 떼를 기절시킬 때 균형을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일각에서는 도추로 물에 그늘을 들여 물고기를 모이게끔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체온조절 또는 과시와 위협, 그리고 색조절을 이용한 의사소통의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등 다양한 주장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 고생물학계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위함이었으리라고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바로 또 꼬리가 있는데요. 과학자는 스피노사우루스의 꼬리가 물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악어, 영혼, 수강료 공룡인 코일로피시스와 알로사우루스의 꼬리와 비교해서 연구를 진행해봤는데 그 결과 스피노사우루스의 꼬리는 다른 수강료 공룡보다도 8배 높은 추진력을 낼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이 연구 결과로 스피노사우루스는 물속에서 꼬리의 힘으로 빠른 속력을 내어 헤엄쳤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죠. 자 그리고 오늘 공룡에 대한 낭설 중 마지막으로 반박해야 할 것은 바로 목긴 공룡은 목의 무게가 다리로 가지 않아 목뼈에 무리가 생기니까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요 자용광류 공룡의 목에 대해 나누기 전에 먼저 이큰 무게를 어떻게 지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용광류 공룡들은 기둥처럼 두껍고 곧고 강력한 뒷다리를 지녔으며 골프채 모양의 뒷발에는 발가락 5개와 발톱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다리는 뒷다리보다 날씬했고 기둥 모양의 앞발이 몸무게를 지탱했었는데요. 그리고 용강류의 앞발과 뒷발은 각기 체중을 지탱하는 방식이 달랐는데 뒷발은 현생 코끼리처럼 넓고 둥근 형태로서 무거운 몸무게를 버텼지만 앞발은 대신 뼈를 완전히 수직기둥 모양으로 바꾸고 손가락 뼈들을 퇴화시킴으로써 체중을 지탱했었습니다. 물론 이밖에도 이들에게는 기낭 즉 공기주머니가 있어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죠. 자 이제 목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류 공룡들의 목은 워낙 경악스러울이 많지 길어서 도대체 저런 목을 가지고 어떻게 생존이 가능했는지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목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리학적 변화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용광류들은 목을 지탱하기 위해 몸집을 거대하게 불리고 꼬리를 목만큼 길게 늘려야 했었죠. 그리고 머리를 작고 가볍게 줄인 대신 입으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으며 포유류의 경추가 7개일 뿐인 반면 용광류의 경추는 최대 19개에 달했습니다. 또한 각 척추뼈들은 공기주머니가 들어가는 빈 공간들을 가지고 있었죠. 네 앞서 기낭이라고 한 것인데요. 이 공기주머니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인다고 했었죠. 네 이렇게 각 척추뼈들이 공기주머니가 들어가는 빈 공간들을 갖고 있었으므로 용광류의 목의 무게는 용강류에게는 무리가 될 정도로 무겁지 않고 충분히 지탱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목은 높이 있는 나무 의 잎을 먹는 것이라는 이런 상식적인 장점 외에도 또 다른 장점 또한 있었는데요. 바로 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용강류의 무지막지한 체질량과 신진대사율은 엄청난 양의 열을 발생시켰을 것이고 따라서 이 열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길어진 목은 과열된 혈액이 머리로 가기 전에 식히는 기능을 함으로 체열을 발산하는 라디에이터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룡들에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공룡뿐 아니라 잉룡과 해양파충류이죠.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님의 걸작품이자 하나님께서 매우 공들여 만드신 공룡을 왜 멸종시켰을까요? 앞서 멸종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었죠?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 바다에 들어갔는데 2미터나 되는 바다정갈이 있고 육지에는 시속 30km보다 빠르고 키만 3미터의 몸길이 10미터가 넘는 거대한 육식공룡들이 있고 하늘에는 날개길이만 12미터인 잉룡이 날고 바다에는 15미터짜리 파충류들이 헤엄치고 15미터가 넘는 상어와 육식물고기가 있고 12미터가 넘는 거대한 비단뱀 같은 생물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 이런 도시 문명의 사람이 아니라 석기인이었다면 이건 살 수도 없을 정도로 극한의 환경이었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부터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시기 위해 여러 차례의 창조와 멸망 그리고 재창조를 하시며 실험하셨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창세기에서 인간 창조 과정이 제일 길고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셨다고 하였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결국 인간을 위함이었다는 것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기 가장 적합한 세상을 위해 공룡이나 그 공룡을 제외한 그 이전에 등장했던 고대생물이나 아니면 공룡 이후에 등장했던 었 거대 맹수나 거대 초식동물들을 여러 차례의 대멸종을 거쳐 땅에서 없애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룡시대의 마지막인 백악기 말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 화산폭발과 기후변화 등으로 공룡들과 해양파충류, 그리고 익룡들을 비롯한 생물들을 모두 멸종시키셨지만 인류가 존속하는데 큰 위협이 안되는 작은 공룡인 새들은 땅에 번성하게 하셨으며 작은 아거나 거북이, 그리고 뱀이나 물고기, 그리고 지하 같은 생물들은 계속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룡들의 대멸종 이후인 여섯째 날에 창조된 생물들, 즉 신생대의 생물들 중 위협이 될 만한 거대 생물들은 빙하기를 통해 모조리 멸종시키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인간이 창조되기 한참 전에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공룡들이 창조되어 인간보다 먼저 이 땅의 주역으로 활보하던 시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에게는 없는 창조주만의 유일한 권한은 만물에 대한 시작과 마침의 권한 즉 창조와 심판의 권한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공들이신 엄청난 걸작품들인 공룡들을 한 번에 멸절시키셨던 이유는 다음에 도래할 지구상의 인간 세상을 위해서 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직접 빚어 만드신 인간을 계획하셨기에 그 시작을 위해 그 인간들의 안전을 위해 공룡들의 세상을 끝내셨던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인류의 세상은 언젠가 종말이 오고 마침이 되며 그 후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 정의와 평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가리켜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대신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는 새로운 땅, 새로운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도래하는 새로운 세상의 주역들은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인류 모두가 아닙니다. 그들 중 택함을 받은 정의로운 영혼들이 지금의 우리 몸과는 완전히 다른 상아지도 노아대지도 그리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부활체의 신비로운 몸을 잊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들인데 바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의 불법과 부정과 불의가 판치는 악한 세상이 심판받고 맞춰짐즉 끝이 나야 하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들의 시대를 위해 절지동물의 시대를 끝내시고 양서류들, 그러니까 도롱뇽 같은 생물들의 시대를 위해 물고기들의 시대를 끝내시고 도마뱀, 즉 파충류들의 시대를 위해 양서류의 시대를 끝내시고 공룡, 즉 조류의 시대를 위해 파충류의 시대를 끝내시고 포유류들과 인간 시대의 시작을 위해 공룡 시대를 끝내시고 부패한 땅을 정화하시기 위해 방주에 탄 생물들과 해양 생물들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을 절멸시키시고 다시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 인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을 위해 불의한 인간들의 시대를 끝내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예고된 새로운 피조물들을 위한 완전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인내로써 믿음을 지켜 잠시 후면 망하게 될 이불의한 세상에서 건진받아 곧 임하게 될 영원하신 메시아의 나라에서 의롭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들로 새시대의 주역들이 되시길 시작과 마침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야슈아 마시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